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월달 두 번째 모임이고, 저희 모임 차수로는 이제 다섯 번째, 벌써 다섯 번째 모임이 됐네요. 아무튼 참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섯 번이 됐는데, 다섯 번째 모임을 시작 기도하고,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기도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저희들 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가 비록 같이 한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온라인 화면을 통해서 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누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당신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로 만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당신을 더욱더 깊이 믿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화면이 왜 자꾸 끊어지냐?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진짜.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뭔가 어이, 오늘 이거 자꾸 뭔가 인제할 있어요. 이이상하다 불안하네요. 오이 이거, 이꾸 이거, 이거, 이 되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 저희도 깜짝 놀랄 소식을 듣고 다들 그냥 그냥 뻥 이렇게 뭔가 오 진짜 이게 진인가막 이런 지지난주 였죠 지난주 예수 성심 대축일 그 사제 성화의 날 저녁에 제가 이제 도보 술례하고 설매에서 미사하고 이제 교구청에 이제 특별히 뭐 이렇게 사제 성화의 날이라고 해서 저녁을 잘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주셔 갖고 먹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유주교님이 자꾸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들락날락 전화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시고 뭐막 이렇게. 그래서 뭐어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평소와는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밥을 이제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이제 유주교님이 이제 이제 미리 들으셨다고 했지만 4월에부터 이제, 이제 비밀로 하셨다가 이제 그날 이제 로마에서 발표가 난 바로 이제 그날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 이제에게도 이제 본인이 프랑스 교황님 사월에 만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다들 막 기겁하고 뭐 박수도 치고 뭐 축하해 드리고 밥 먹고 나서도 신부님들이 방으로 안 들어가고 다 마당에 모여서 이거 이거 뭐막 하여튼 막이거저거 우리들 막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아무튼. 그런 저런 저 혼란스러움과 들뜸과 뭐 기쁨과 여러 가지가 이제 교차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좀 이제 뭐다 정해진 일이고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가 잘 이제 주교님을 보내드리고 또 이제 다시 이제 새로 이제 교장님이 날 때까지 저희는 뭐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해야 될 몫을 이제 다 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교구장 주교님이 이제 주교님이 이제 그래도 잡혔던 일정들 있잖아요. 본당이 뭐 사목방문도 있고 뭐 등등. 뭐 백주년, 지난주에 백주년 미사 뭐 등등. 요새는 이제 그 본당에 가면 예전하고 반응이 다르대요. 이제 주교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무슨 막 더막 사진이라도 한번막 <웃음> 찍으려고 하고, 어, 막 그런 어떤, 이제 마지막, 마치 이제, 그저 마지막이죠. 뭐교구장님으로는 이제 사실상, 사실은 이제 발령과 동, 발표와 동시에 교구장님으로서는 이제, 에, 이제 공석이 돼, 우리 이제 떠나신 거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떠날 때까지 이제 하시기로 해서 이제 하고 계신 거니까 사실은 이제 새로운, 진짜 새로운 <웃음>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신자들도 그렇고, 이제 아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 아쉬운 마음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예, 뭐그 동안에 했던 거 이제 잘 마무리 하시고 가시고 이제 저희는 이제 또 누가 새롭게 되실지 아직 뭐 모르는 상황이지만 예, 이제 잘 좋은 분이 되셔서 또 우리 교구를 잘 새롭게 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7월 저희가 이거는 7월 20일 날 이제 주교님 설매에서 마지막 이제 감사미사 하고 뭐 7월 30일 날 이제 떠나시는 걸로 정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뭐 어쨌든 이제 신학교 지원반 이제 8월에 있을 이제 피정 준비 회의도 했고 지난주 주일에는 성서국에서 주교님하고 좋아하고 이제 그 청년 성서 라고 해서 청년 성서 공부하는 그 우리 교군에 이제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신부님하고 봉사자들 청년 성서 봉사하는 청년들 네 명하고 이렇게 간담회 하면서 왜냐면 거기도 봉사자로 이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서국도 신학생들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함께 이렇게 하는 봉사자들을 좀 찾고 같이 좀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할 생각이라 거기는 이미 봉사자들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언도 듣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생각도 이렇게 엿들을 수 있는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면서 또 살고 있고 또 수녀님은 이제 이번에 또 휴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수녀님은 지금 없어서 저하고 요사파 선생님하고 둘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집을. <웃음> 네 오늘은 지난 뭐그 밴드에 공지해 드린 것처럼 이제 신앙생활. 그니까 제가 사실은 이 모임을 이렇게 에, 하려고 했던 의도도 이제 여기에더 조금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의도라기보다 뭐 맨날 뭐딱 이런저런 뭐 예신들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뭐 한계가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홍석 분과장님들 부품과 위원분들 예비신학생 부모님들에게 뭔가 이제 조금 신앙적인 그런 도움을 좀 영적인 도움을 줄수 없을까 사실은 이, 그 이렇게 이제 준 모임을 이제 하게 된 그런 큰 이유는 이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좀 그전까지는 뭐 지금 네번할 때까지는 이런저런 다양한 주제들 이제 했었는데 조금은 이제 초점을 그런 어떤 신앙생활 우리 영적인 어떤 이제 깊이를 조금 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하여튼 이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렇게 줌 모임을 진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뭐, 또 이제 그때그때 그때 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다른 주제로도 이렇게 하기도 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오늘 할 내용을 공유해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예. 마이크를 잘 꼈죠? 예, 전체하면 네, 예.. 그래서 예, 오늘 마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앙생활이란 음, 이란 주제로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모임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도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거짓 연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드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드리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네. 잠시, 잠깐, 다시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제 그 열매라는 거에 조금 이렇게 저는 이렇게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예. 어떤 열매를 맺는 지를 지에 따라서 이제 예, 그 사람을 예, 이제 뭐 알아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사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라,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 든 이들이다. 이 대목이 이제 이 당시 아마 거짓 예언자라고 한다면 이제, 음, 저기였을 것 같아요. 그 율법학자, 뭐, 바리사이들, 사제들, 뭐, 뭐, 레위인들 이런 바리, 그런 어떤 하느님의, 하느님께 아주 가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었던 거룩하다고 아주 성, 성, 선별되고 성별됐다고 생각된 그 사람들을 겨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지만 이제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이제 보여지고 들리고 이제 행동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이제 그 안에, 그 안에 든 것은 사실은 이리와 같은 마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맺은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저는 이 대목이 뭐 우리 각자 각자라기보다는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지금 저희에게 비춰본다면 저희 사제들 같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로 좀 들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어그 목자인가 아니면 진짜 그 뭔가 사꾼 같은 음, 그런 사람들 아닌가 이리와 같은 마음 같은 양으로 뭐 하느님께 봉헌한 삶이고 뭐뭐 뭐 이런 사제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속에 정말 무엇이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이제 보게 되고 아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 안에 이리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 양과 진짜 양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통해서도 또 이제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여튼 저 개인에게는 그런 좀 묵상거리가 됐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조금 질문 거리를 던지자면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 주제가 이제 신앙생활이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좋은 열매를 이렇게 맺고 있는가 어떤 열매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에서 맺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못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보통으로 하는 어떤 행위나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일들 보여지는 일들.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치중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열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뭐 숫자적이고 뭐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내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아는 내 안에 어떤 진짜 이 내면으로부터의 그런 어떤 결실들 변화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열매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을 그런 열매들이 잘 맺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깊이 이제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음들이, 물음들을 조금 이렇게 저희가 그 던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에게, 예.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한 대로,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많이 이렇게 생략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제, 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네. 무엇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이런 질문들, 그죠? 신앙생활이 뭐지? 예.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을까? 예. 신앙생활이 뭐지? 라고 했을 때, 그죠? 아,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떤 예, 정의를 내리는 거고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개념화 하는 거고 언어화 하는 거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정 여기서 정립이 돼서 정립이 될때 표현이 언어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표현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뭐뭐뭐 뭐, 뭐 그냥 여기서 그냥 즉시 뭔가 그런 어떤 그냥 정답처럼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안에서 고백처럼 나오는 그런 이제 그 언어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화, 이렇게 개념으로 신앙생활이 나에게는 무엇이다. 예. 라는 거. 어떤 고백처럼 내가 이렇게 누가 물었을 때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잘 이렇게 나올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이렇게 잘 단단하게 이런 내면화가 되어 있는가. 그런 차원의 물음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물음을 자주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좀 곰곰이, 곰곰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정말 그냥 행위, 굴러가는 거, 돌아가는 거에 그냥 다 이런 어떤 멈춰서 이렇게 깊이를 더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그 패턴에 불러가는 그 본당의 흐름에 교회의 뭐 어떤 그런 것에 그냥 나를 맡겨버릴 가능성이 큰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깊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신앙이. 그래서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했는가, 지금 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지? 신앙생활은 나한테 뭐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지? 그런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지. 어, 거기 안에 내가 한 행위 안에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정의가 있는 거죠. 아, 내가 이걸 신앙생활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니까. 나도 모르게.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꽉 붙들고 했던 건 뭐지. 네, 이런 것들. 사실은 그게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로부터 나온 행위인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신앙생활을. 뭐, 매일 미사를 할 수도 있고, 뭐, 나는 성경, 뭐, 나는 뭐, 어떤 봉사, 희생, 아니면 나는 어떤, 뭐, 기도, 뭐, 뭐, 조배, 뭐, 뭐, 묵주기도, 뭐, 성령기도 등등, 뭐, 뭐 많은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나는 해왔는가. 내 신앙생활에, 이 질문은 또 그런 것도 되는 것 같아요. 내 신앙생활이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흐름이 있는가? 그냥 계속 똑같은 일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뭔가 이렇게 깊어지고 있는가? 변화가 있는가? 새로움이 있는가? 라는 질문도 여기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지? 그냥 난, 나는 주의를 잘 지키는 게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뭐뭐뭐 뭐, 뭐. 본, 교구에, 본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제 열심히 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뭐, 등등. 이제 그런,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했을 때, 그, 그때 시작했을 때, 뭐,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이 변화가 있었지? 예. 네, 이런 질문이에요. 예. 네, 되게 중요한 물음이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했는데, 그런 신앙생활, 내가 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가. 아까 열매 얘기 나왔죠 복음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내 삶에 뭐 기도 열심히 해서 뭐 어떤 일이 들어졌다, 이루어졌다 이런 차원 말고 내면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내면의 변화. 그래서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외적인 변화까지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어떤 뭐 열심히 했더니, 뭐, 하느님이 계속 복 주셨다, 뭐, 온총 주셨다, 뭐, 약간, 저는 좀 이런 차원 말고, 진짜, 진짜 내 안에서의 변화, 나의 존재의 그런 변화, 그 거기서부터 어떤 열매를 맺었고, 그래서 나는 내 삶에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변화가 있어야만 하죠 신앙생활은 그죠? 신앙생활은 왜냐하면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이 고정된 어떤 주어진 뭐 리스트가 있고 그걸 매일같이 하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네. 나하고 하느님하고 관계거든요. 그 하느님은 그 리스트 주고 요거 해. 어, 오케이. 오늘 오케이. 오늘은 뭐야. 오늘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하느님 아니잖아요. 저하고 저하고 아주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나의 내면을 나의, 나의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예, 다가오시는 그런 이제 하느님인데 그런 하느님을 예, 통해서 예, 그런 하느님을 만남을 그런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있는가? 아니면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큰 변화가 없었다면, 뭐내 내면에, 내 안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걸로부터 다시 나를 볼수 있는 거죠. 아 신앙생활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면 분명히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하느님은 새로운 분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엉켜있는거나 막혀있는거나 자유롭지 못한 것을 예, 네, 해방시켜 주고 자유를 주시는 분인데 예, 네, 그래야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하늘이 진짜로 만난다고. 근데 변화가 없. 신앙생활 하면서 큰 어떤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뭔가 내가 신앙생활 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위들이 네, 이게 이거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죠? 예. 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그 우리가 원하는 결 결실을 못 맺으면 당연히 우리가 하는 그 행위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근데 여기서 위험한 것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변화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본당에 있으면서도 이제 그런 체험들을 좀 많이 이제 하게 된것 같아요. 그냥, 그냥 변화가 없고 열매가 제, 모르겠어요. 제가 섣부른 판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큰 이제, 이제 면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뭔가 큰 변화가 없음에도 그냥 기존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을 그냥 고수하는 경우들이 제 굉장히 많이 있으시다고 해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아, 안타깝다. 그 조금 변화를 주시면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어, 왜 변화가 없음에도 그냥 묵은 것이 좋다 복음에 나오듯이 묵은 것이 좋다. <웃음> 이런 약간 그죠? 그냥 익숙한 게 편하고 좋다. 뭐. 그런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된 것에 대해서 변화 신앙생활은 만약에 우리가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내적인 열매들이 우리 삶 안에서 맺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뭔가 내 신앙생활을 유심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볼 필요가 있고 그것에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떤 의미인가 신앙생활이 하느님이 내가 하는 신앙의 행위들 내가 지금 뭐 공사도 하고 분과장님도 계시고 뭐 등등 본당에서 이러저런 직책들도 하시고 봉사도 참여하시고 기도 뭐 신신단체 등등 그런게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왜 내가 왜 했는가 우리 코로나 시대에 그죠? 많은 분들이 뭐 코난씨도 성당 안 갔는데 안 가도 안 갔을 때나 갔을 때나 조금 뭐 조금 처음에는 그랬지만 뭐큰 차이 없네. <웃음> 그죠? 왜 신앙생활 난 하고 있는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이제 희망하면서 네, 이런 어떤 이런 아주 본질적인 이제 이런 조금 무겁고 어렵지만 음 우리는 이런 이런 왜냐하면 우리들 한국 조금 이렇게 한국 문화 안에서는 이렇게 뭔가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하고 뭐 이런게 굉장히 이제 불편한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이 그냥 그냥 생략된 채 그냥 차라리 이런 거 묻지 말고 시키면 시부님 시키세요 그냥 뭐 하라고 하세요 <웃음> 이게 더 편한 <웃음>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정말 이런 물음들, 질문들을 자꾸 이렇게 던지지 않으면 왜냐하면 제가 제가 뭐 신부님들이 우리 각자의 신앙을 책임지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목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이것은 우리가 그분들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 뿐이고 실제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거든요. 아무리 뭐 좋은 얘기, 좋은 말씀, 뭐뭐뭐 뭐, 뭐 좋은 강의 뭐 예. 그러나 이런 작업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내면화가 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냥 오 좋은 특강, 오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 들었다. 그러나 뭐 그것이 어디 갔는지 다 이제 흩어지고 많은 일들로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내가 내가 찾아서 내가 네, 내가 깊이 있게 갖고 질문을 던지고 마리아처럼 곰곰이 곰곰이 생각해서 뭔가 내가 찾아진 깨달아진 그래서 고백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들은 진짜 내 신앙의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어떤 마디처럼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 체질에 저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냥 의문이 없는 질문이 없는 또 물음이 없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이렇게 흡수하는 그냥 그냥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본질적인 거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 이런 것들로부터 다시 의미를 묻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기 성소곡에 와서도 이제 좀 저는 이런 부분에 분당에 있을 때도 그랬고 많이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고 성소곡에 와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아이고 이거 좀 이렇게 같이 요런 요런 것으로 좀 동반해 주고 싶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해서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한 최근에 이제 여기 와서 벌써 거의 반년 됐네요. 거의 이제 네 달, 다섯 달한 가족이죠. 이제 엄마하고 이제 엄마하고 딸둘 이제 아 아빠는 이제 어릴 적에 아이들이 어릴 적에 이제 사별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제가 옛날부터 알던 가정인데 또 세종시에 마침 근처에 점 근처에 계셔서 만나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제안을 했죠. 예. 우리 같이 이제 한 달에 한번 이제 이제 조금 영성서적 하나 골라서 같이 읽고 읽으면서 제가 조금 해설 해드리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뭐할말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자기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해서 뭐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셋이서 자고 넷이서 모임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엄마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진짜 이렇게 너무 <웃음> 새롭다 여태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는가 이런 굉장히 어떤 내적인 작업들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성당 갔다 오고 미사하고 뭐 거기서 주어진 직책 공사하고 등등 이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하느님과의 만남 하느님하고 어떻게 예, 예, 그분이 누구인지 이런 걸 갖고 깊이 있게 왜 우리는 이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가 그러면서 그 딸이 이제 이제 곧 이제 이제 직장 다았는데젊 젊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신앙 성당 다녔었지만 그리고 뭐 물론 냉담할 수도 있었지만 진짜 얻는 게 없었다. 저는 그게 진짜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계 없거든요. 중계 네. 뭐 이게 조금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진짜 뭐 줬다고 생각하는 거 물론 뭐 성체도 드리고 성사하고 다 했지만 진짜 인격적으로 사제나 뭐 뭔가 교회에서 인격적으로 이제 신자들하고 만나서 그들 안에 뭔가 그 갈망들을 이렇게 건드려주고 그 갈망들을 이렇게 만져주고 조금 동반해 주고 예 네, 이런 것이 진짜 그런 체, 체험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예. 네, 그래서 그몇 불과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놀란 것은 그들도 놀 놀랐고 왜냐면 그동안에 자기들 입에서 나왔던 얘기는 신 신앙상 뭐 20년 30년 했지만 뭐잘 모르겠다. 누가 뭐라 막나 신앙이 없어요. 아직 잘 몰라요. 아직 믿음이 약해요. 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었던 거죠. 근데, 근데, 이제, 이제 조금 별거 아니지만, 이 짧은 시간, 한 달에 한 번의 만남 안에서, 뭔가 조금, 조금 새로운 것이 보이고, 하느님이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그리고 그분에게 좀 이제 시선과 그런 것이 이제, 이제 가게 되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야, 얼마나 그동안 교회가 이런 부분을 못했는가. 정말 저 같은 사제들이, 사제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너무 외적이고 너무 막 그냥 막 그냥 조금 그런 쪽에 너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진짜 신자들이 갈망하는 거 이런 거 아닌가 정말 내 안에 하느님하고 깊이 만나고 싶고 이런 부분을 잘 어루만져주지 못했다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좀이 모임은 이게 조금 저도 사실은 일대일이면 더 이렇게 깊은 얘기를 각자 각자 할 수도 있을 텐 속으로 입이거나 그러나 이게 좀뭐 일대다수고 좀 어려움과 한계가 있으나 그래도 조금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은 내용들을 조금 건드리고 싶은 사실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여튼 계속 좀내 안에서 찾아줄 때까지 좀 고백이 되어줄 때까지 깊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믿는 거지 그냥 뭐 믿는 거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퉁 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 이건 저의 그냥 어떤 뭐 체험이라고 할까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거니까 받아들이시는 거고, 안 받아들이시는 건 이제 다 열려 있는 거니까, 예, 또뭐 반대, 반, 이렇게, 오히려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것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신앙생활은 이제 반복이 아니다. 예, 저는 이 생각이 예, 좀 많이 들어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계속 뭔가 질문을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이 눈에 확확 띄게 새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새로워지는 것을 잘못 느낄지 모르지만 예, 신앙생활은 반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10년 전이나 처음이나 10년 20년 전뭐 지금이나 계속 뭐 반복하는 이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행위는 물론 반복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으로는 계속 깊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예. 예, 그냥 이제 이런 차원에 그치면 안 되는 거야. 아, 예. 그냥 그냥 뭐라고 할까? 아, 처음에 뭐 이렇게 이제 뭐 나중에 어른이 되셔서 세례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처음에는 막 미사 책을 보고서 미사를 겨우 막 이제 막떠듬떠듬 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얼마든지 틀리지 않고 미사를 하게 됐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그런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냥 내가 하던 일을 이제 계속해서 고 이제는 이제 뭐~ 뭐~ 목주기도 신비 뭐~ 이제 보지 않아도 뭐~ 다할수 있고 뭐~ 뭐~ 기도문 아침저 기도도 뭐~ 이게 왜 인제 책 없어도 막할수 있는 뭐~ 예 그런 어떤 차원 네 그~ 그 차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 만족하는 신앙생활은 아니지 않는가 예 네, 그죠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서 또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이 이제 익숙해지는 그런 또 차원도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 그냥 이런 거죠 이제 아 사순 시기구나 이제 또 부활 시기구나 아 이제 부활이 끝났으니 이제 뭐 대축일들이 계속 있고 연중 시기구나 뭐그 다음에 이제 뭐예술성심성월도 있구나 뭐뭐 뭐 무슨 성월이구나또 대림시기가 오는구나 이제 성탄이구나 어떤 이런 것에 이런 것에 그런 어떤 익숙해지는 그냥 그런 것이 그냥 익숙해지는 것은 여기서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냥 무덤 무감각한 뭐 작년 성탄이나 작년 사순이나 올해 부활이나 작년 부활이나 별로 이제 뭐 그냥 그게 그거인 그런 그런 차원으로의 익숙함은 우리 신앙생활 엄밀한 의미에서의 그렇게 막썩 이렇게 이제 참된 신앙생활의 깊이는 아니지 않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어떤 교회의 시기들도 있잖아요. 사순 뭐 부활 연중 대림 성탄 특별히 이제 그런 시기를 그런 시기가 갖는 의미들을 깊이 있고 그 그냥 이때는 이렇게 뭐또 성주관 뭐뭐 가서 뭐 무릎 꿇고 뭐뭐 이렇게 뭐 엎드리고 신부님 엎드리고 뭐막 십자가 일하고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길은 그거 같아요. 그 시기에 이제, 특별히 그 시기에 주일이나 주일이 되겠죠? 이렇게 주일에 이제 그 말씀들, 평일, 평일 것까지 다 이렇게 하면 더 당연히 풍요로워지겠지만, 어쨌든 그 주일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읽고, 그냥 가서 그냥 신부님 뭐 좋은 얘기 뭐 저런 의미구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진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에게 그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이렇게 말씀안해서 이렇게 그 만나게 될때 그런 시기마다의 어떤 풍요로움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신앙생활의 어떤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돌아가는 그냥 돌아가는 채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런 어떤 그런 형식이나 이제 또는 이벤트 차원으로 이제 그치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에 반복이 아니고 끊임없는 물음. 아까 얘기한 대로 끊임없는 물음. 에 그리고 더 신앙생활은 제가 저도 이제 이제 뭐이렇뭐 젊지만 이렇게 영적 여정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여정인 거 같고 이것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 확장되어지는 기쁨. 뭔가 이렇게 이렇게 정말 계시가 그렇잖아요. 하느님이 당신을 열어 보였을 때 우리가 뭐 그걸 한꺼번에 다 알아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죽을 때까지 그분을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조금씩 흐릿했던 것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포커스가 이렇게 초점이 맞아져서 이렇게 선명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뭐, 뭐 계속 그런 여정이고 어떤 때는 그 초점이 완전히 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다시 이렇게 또 초점을 잡기도 하고 그런 여정이 마치 이제 태보하는 것과 후퇴하는 것 같지만 후퇴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깊이가 이렇게 더해지는 그런 신앙생활 아닌가 반복이 아니라 예. 그래서 뭐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우리가 예, 말씀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이제 빈말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분과의 대화 깊은 대화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 움직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자꾸 이제 가야 되는 거겠죠. 네. 예. 그래서 신앙,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이제 아니겠죠. 이거는 뭐뭐 뭐 당연한 것이겠죠. 이제 뭐다 거의 이거에 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 예. 아마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 신자들, 뭐 다른 신자들도 될수 있겠고, 뭐 사제도 될수 있고, 또 조금은 잘못된 의미에서 하느님, 하느님에게 이제 보이기 위해서라는 것은 이제 하느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그분에게 뭔가 잘해서 뭔가 그분에게 어떤 뭔가를 따내는 것과 같은 어떤 그분을 만족시켜서 뭔가를 우리가 얻어내는 것 같은 그런, 거기 그런 차원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느님이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다 동의하지만 굉장히 우리 사실은 여기에 많은 경우 굉장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열심하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 그 다음에 어떤 신심이 깊다는 어떤 그런 평판 참 대단하다 어우 대단해 하는 그런 그런 소리 그런 누군가의 시선 칭찬 칭송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굉장히 의식하고 진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된 데는 저는 이제 저 자신을 포함해서 부끄럽지만, 우리 사제들의 그, 그렇게 된 데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사제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제들이 그런 사람들을 칭찬했거든요. 뭔가, 시간을 많이, 막, 없는 시간, 막, 있는 시간, 뭐, 아무튼 막, 다, 헌신한 사람들을,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막 인정해 줬어요. 막 칭찬해 줬고, 저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열심히.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어떤 강론이나 메시지들, 뭐 말할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메시지들이 대부분이 그냥 하느님의, 대자 대비하신 하느님의 환 없는 자비이기 보다는 열심히 기도하셔야 복을 받는. 열심히 희생하시고 열심히 봉헌도 많이 하시고 뭐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 하느님이 그런 집안에 더욱더 뭐 축복을 해주시고 막 이런 이런 것의 메시지들이 우리도 모르게 사제들도 굉장히 신자들에게 그런 핵심 메시지들이 사실은 거기에 너무 치우쳐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신자들이 듣기에는 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많이 저렇게 크게 기도도 뭐 매일 미사도 또 가야 되고 막뭐 봉사도 막, 막 희생 뭐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을 쫓다가 보니까 정말 행위들이 많아진 것이지 내면의 깊이가 정말 더해지고 있는가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정말로 내면의 내면의 우리 안에 내면의 깊이가 점점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이건 사실은 지금 말한 그런 차원은 다 보여지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인정해 줬고 그랬고 그러니까 또 본당에서도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고 신부님이 말하는 막 그런 그만큼의 일을 또 해내는 막 그런 사람들을 또 다른 신자들이 봤어도 다른 신자들도 어우 저 자매님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 분들이 본당에 굉장히 이렇게 중심을 딱딱 잡고 있, 있, 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이야기하는 아이고 요새 대레사 너무 열심히 야 요새 그렇게 바쁜데 막 사회복지도 나와 뭐두 의 뭐두 의뭐레지오드의뭐 소공동체도 의뭐 자무에도 의 뭐두 의 뭐두 의막 대단해 그런 것에 굉장히 또막 뭔가 진짜 어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거구나 이거구나 막 이런 날개를 다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이제 저의 경험상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하던 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본당에서도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왜냐하면 때가 되면 누군가가 그 임기라는 것도 있고 바꿔야 되고 뭐 새로 계속 할 사람도 있고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때 이제 막 그렇게 막 그런 분들에게 아이제 이제 조금 그만 하셔야겠다고 임기도 됐고 뭐 등등 얘기하면 이제 반응은 어떤가 아 나잘렸어 신부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렇게 최선을 다 했는데 내가 모든 걸다쏟아벗는데 <웃음> 이런 경우들이 아주 흔치 않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느님하고의 뿌리는 굉장히 굉장히 아주 아주 그냥 가느다란 뿌리 하나 심지가처럼 이렇게 있고 그냥 입만 무성한 듯한 그런 어떤 그런 느낌들을, 저, 제, 저의 느낌입니다만, 네, 그런 느낌들을 지울 수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참, 이거 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찾아서 그렇게 하신 분은 제가 볼때 없다고 봐. 이거는 오랫동안, 오래 전부터 사제들이 그런 분들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등, 이렇게 중용했고, 네, 막 이렇게 했던 이제, 것이 교회 문화처럼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이렇게 젖어있지 않는가 그래서 와 이거 이거 아닌데 정말 우리 내면에 내면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우리 모금에 나오는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라라는 그런 가치들이 굉장히 보여지지 않는 그래서 이런 것이 왜 위험하냐면 예또 저렇게 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분들은 굉장히 소외되는 이 마치 엘리트주의 같은 느낌의 신앙 교회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아유 나는 진짜 조금 이렇게 할수 없는 여건에서 조금 쪽에서 이렇게 막그 시간이라도 가서 했는데도 죄책감이 <웃음> 그런 막하여튼 그런 거 그런 신앙 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양산하고 양성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 저는 그런 죄책감이 <웃음> 사실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진짜 우리는 예, 너무 이렇게 큰, 대단한 저런 기준 같은 걸 세워놓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막그 음, 막 이상으로 해내는 사람인 것을 요구했던 그런 음, 오랫동안 그렇게 해서 신자들도 모르게, 자기도 알게 모르게 신자들도 이렇게, 이게 배버린 것 같아요. 이 마음 안에.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그죠? 그래서 또 이런 것이 당연히 이제 하느님하고의 반계에서도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신부님들도 막 이런 얘기할 때더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뭐 이런 표현들 이 저는 조금 위험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느님에게 마치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셔야 되고 더 많이 하셔야 돼. 그래야 하느님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필요한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내 숨은 메시지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하느님께는 아 이만큼은 해야 하느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나를 좋아하실 거야 나를 예뻐하실 거야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신자들 안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웃음> 나는 주일밖에 못 지켜 막 이런 그왜 그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야 될 행위인가? 내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 주일에 이 쉬고 싶은 일주일을 평일을 열심히 살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기쁜 날이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나는 저렇게 못 하는데 나는 그걸로 쪼그라들어야 되는 그런 일인가? 그게 미사인가? <웃음> 미사의 그죠? 미사의 기쁨, 미사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온전히 주시는 예수님은 다 어디 가 있는가?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 이렇게 뭔가 이제 잘 보이려는 듯한 예, 그런 어떤 신앙생활들은 예, 굉장히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는 본당에 있을 때도 그 이제 절대 한 번도 안 했어요. 본당 신부가 돼서 고자 신부 때인데 제가 선택권이 없으니까 본당 신부이 하라는 대로 뭐뭐 뭐 이렇게 추길 축길 이제 같은 때도. 저는 본당에 들면서 영적 예물 안 받았어요. 저는 아유 난 신자분들 뭐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겠어요? 뭐안 뭐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근데 막 그런 거막 예물이라고 해서 막몇단 묵주기도 몇단몇천단뭐 성체 조배 뭐 희생 뭐 아유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 조금 너무 아유 좀 이상하지 않나. 하튼 여 그랬어요. 예. <웃음> 네, 그래서 그 어떤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에게 이렇게 뭔가를 하느님에게 은총을 받고 복을 받고 그분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 안에 왜 이것도 이것이 또왜 조금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가 왜 위험한가 하면 그 안에는 에, 뭐가 있냐면 내, 사실은 그 내가 주도하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만큼 해야 하느님 나를 좋아하실 거야.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할 거야 네. 네. 내가 이렇게 해야 네. 그거는 내가 주도하는 거야 하느님 그 자비롭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느님이 나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주실 거야 그 정도로 하느님을 아주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죠 진짜 하느님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이끄신는그 크신 하느님이 준비하시고 마련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어디 갔는지 <웃음> 내가 이만큼 해주면 이렇게 주셔야 되는 하느님 그걸 또안 줘봐 그럼 나는 이제 대실망과 더불어서 이제 아무것도 안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그 그렇게 우리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그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바라는 결과가 안 왔을 때내 신앙이 딱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때 그때. 나의 신앙이 어디, 어느 정도 깊은가? 내가 그분에게 뿌리를 잘 깊이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한 행위에 굉장히 그것을 어떤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인가가 드러나는 때이겠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아까 얘기한 차원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주도하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느님은 내 기도에 예, 네, 응답하셔야죠. 협력하세요, 하느님. 내 계획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당신 당연히 협력하세요. 약간은 정말 이런 차원으로도 이제 좀 과장됐지만, 이렇게 흐를 수도 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달라지면 정말로 큰 차이가 일어나요. 신앙생활은 순서가 달라지면 신앙생활에서 그냥 내 행위, 내 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거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거룩한 것을 해서 이렇게 줘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내 행위에 그칠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달라지면 하느님이,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일들, 하느님이 이렇게 내 안에서 일으키셨던 일들, 그런 것들을 아주 유심히 발견하고 찾고, 예,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일부터 해서 예, 정말 예, 그런 것들을 튼튼하게 먼저, 그 먼저 우리에게, 예,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예, 우리, 우리를 이렇게 생명으로 이제 초대하셨고, 그런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느님 자리를 나도 모르게 차지해 놓고, 이제 그분을 이랬다, 저랬다, 지락펴라, 이렇게. 예, 하게 되는 것이죠. 잔, 질,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내 일에 하느님이 협력해야 돼요. 하느님의 일에 내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십자가 이제 죽음 앞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저,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어떤, 음, 자기의 의지겠죠. 이렇게. 이, 이잔 고통스러운 죽음을 피켜가게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예수님은 이렇게 물론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 왜냐면 이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하느님이시면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당신 당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그런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계속 예수님은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하느님이 아니고 하느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 되게 단순한 이야기지만, 진짜 하느님이, 하느님내신앙산을안 해서, 진짜 하느님이 하느님 자리에 있는가, 그 제자리만 잘 찾으면, 다른 것잘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느님 자리에, 말은 하느님, 구원은 하느님, 뭐, 겉으로 보이긴 하느님이지만, 내가 사실은 거기 에 있을 가능성도 꽤 있는 것이죠. 예, 오늘은 뭐, 이 주제는 아마 오늘 하루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이렇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신다는 것을 저희가 신뢰하면서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강복 드릴게요. 강복. 아, 강복도 드릴 수 있겠네. 얼굴이 다 보이니까. 온라인 강복.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선생님과 아, 함께 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예, 7월 달은 한 번, 아무튼 공지 다시 하겠습니다. 7월은 주교님 떠나는 관계로 조금 바쁠 수가 있어서 아무튼 예, 공지를 통해서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나이다다다 오자. 나가셨나? 막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갑니다.